알고있네 자이창레이 이찬, 그렇지 아이 존나 카리스마 있어.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새끼 입만 벌리면 엠포로 30킬 한세 번까지는 연속을 했던 것 같은데 방송 유튜브 하고 나와서부터는 두 번이 안인것 같아. 가능할까? 오, 야, 야, 야, 야, 밀린다, 밀린다. 이거 잠깐 빼줘야 돼. 나 오냐 이걸? 큰 도색. 돌격가안 붙으면 뚫기 어렵겠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어, 잠깐만요. 오 잠깐만요. 지금다폭탄이사치되었습니다몇번인가아군 아군이, 승리하였습니다. 아 무슨 3 0킬이고 20킬 일단 목표이 잡자. 씨, 미사일인데. 천천히 죽지 마는데 아~ 전방, 전방, 전방 이거 자부심선 돼야 1미리다, 1미리 1mm. 내 왔을 때 이거 큰통 가면은 킬 많이 못한다. 큰통 갈라면은 돌격이 좀더붙어져야 돼요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그냥 공방 모여 살 때는 채팅으로 막 누가 죽으면 까비 까비, 막 잘하면 나이스 샤샤 이렇게. 채팅 쳐주는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. 오. 자, 이번 타자. 저 표들 짝이 답인가요? 오, 스나 스나 스나. 아, 아깝다. 지금 수비에 알콩달콩이랑 한 세네 명 정도가 지금 잘해가지고 좀 견제해야 될것 같아. 확실히, 근데 확실히 상대방이 저렇게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재밌거든요. 게임이 딱 긴장감이 딱 생기잖아.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키를 위해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 있는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자 이창코레이! 이찬, 그렇지 약간의 긴장이 아주 도움이 되죠 될것 같다. <웃음> 아군이 승리하였습 좋아요. 제발, 그런, 그런 거 하지 마요. 아이배하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줬다 아까 삼파경한테. 그나저나 아까 1층에 있는 형한 세발 사서 잡는 거 싫은가? 큰 동을 가고 싶은데 아 우리. 저렇게 좀 붙어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이스 스페셜 나좀 잡자 질을 잡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아 저희는 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숲에서 10킬하면 이거 연속 30킬? 응 꿈이죠 기고발 오이세라님 안녕하세요 아, 작 아, 아, 아, 하무무 늦게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체 아, 었네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작 어 뛰어 가셔야될것 같은데. 대체. 이번 판한이 킬은 더 먹었어야 되는데. 폭탄이 배치되었습니다. 미션 완리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개, 개골 개골 아 진짜 타이밍 전진할 때딱 계속 오냐? 음, 아 그냥 공방이에요 공방 공방인데 아 방제 때문에 그런거야요아 방제는 제가 열심히 하겠다 이거지 빡겜 하겠다 이거죠 지금 저희 공격에 그리고 저기 알콩달콩 회님들 지금 거의 뭐세콤탈콩급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오다를 하나 누가? 아니 이거 봐 걔도 갈 때는 봐셔도스나 나오더만 쫄때 나와나 진짜 타이밍 그죠. 제발 삼박 우리 지금 이친... 어디 갔나? 아까 아, 밥 맞추고 바로 인체 들려 는데 짝 뛰서 나나 오 어떤 미션이죠 형님 스나 미션인가요? 아 그럼 당연하죠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어, 미션 바로 가야죠 대견부터 다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갑자기 숨기 갑자기 숨기야. 갑자기 숨기야. 갑자이숨기데 아이 비 오, 빙샷. 좋았어. 우와, 보고 있네. 3차 딜. 어, 유과시 맞추기야? 오이슬장님 어시 미션 처음인데 오케이. 아군이 이거 그럼 대게 단 단판인가요 단판? 오랜만에 어시 미션이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카페어카페옴포 하신다 고형님 덕천에요 와우 오케이 아! 어! 야야 올라온 올라온다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가지마 여주예요. 어, 여주... 어, 뭐야? 큰일 났 아, 근데 올드 빙. 대배하셨습니다. 음? 아, 6화시가 아니고 9화시 미션이에요, 형님. 어, 일단 오케이. 뭐든 다 도전 해 볼게요. 요새 PSG로 반 맞추기 쉽지 않은데 제가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는 성격이라. <웃음> 오케이. 야아 뭐야 아 저분 핏먹은 줄 알았다 차옷을 지금 3옷신데요 글자가 이거 좀 화질이 안 좋나? 3옷신데저9 <웃음> 아니야 9 아니야 3이야 3 어우 셰프 님이 좋아요 오늘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 마이 좋습니다 지금 사무실니까 뭐 이것이 6호시...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마무리하자 나이스 우리 아까 위성 아 졌구나